안녕하십니까 엠스톤 배민석 입니다. 어, 여기는 대전 소재 어, 버드네 아파트 입니다. 어, 여기에 저희 엠스톤 장비 설치돼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네 버드네 아파트 관리사무소 안쪽에 모니터가 어, 이렇게 우리 NDS 모니터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쪽에 CMS가 있습니다 뒤에 이제 보시면은 뒤에 이렇게, 이렇게 NDS 솔로가 다 이렇게 모니터 하나 다 연결되어 있고요 이게 전부 다 이렇게 깔끔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MVR MVR 여섯 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도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지금은 IP 월로 다 영상을 띄우기 때문에 MVR 에는 모니터를 갖다가 연결을 안 합니다 여기서는 네. 전부 다 보시는 것 같이 램 어, 케이블 그리고 파워 케이블만 땡이들어가고 설치가 되어있습니다. 자 여기 버드네마을 지금 설정을 다 기본 설정을 끝냈고요. 네 카메라는 약 600여대가 좀 넘게 설치가 되어있고요. 지하주차장부터 옥상까지 거리 도 전부 다 설치가 되어있습니다. 그리고 이 월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정적인 화면이 아니라 어, 평소에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, 그,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, 그, 대전 충청지사, 어, 권용대리입니다. 인사 한 번. 안녕하세요. 엔터 대전 충청지사, 팀장 권용입니다. <웃음> 네. 잘 부탁드립니다. 자, 한 번, 월한번 컨트롤 해볼게요. 여기, 전체 한 번, 기본, 이게 기본 화면이고, 그 다음, 엘리베이터랑, 현관만 띄워줘 보시겠어요? 예, 네, 이렇게 바로, 전체, 어, 엘리베이터만, 음. 이렇게 다, 보여주고 위에도 바로 글자를 이렇게 짧게 해달라고 그러셔가지고 이렇게 113동, 127동 엘리베이터랑 현관 전체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은 놀이터 이렇게 놀이터 부분만 전체로 이렇게 전체 다 컨트롤 할수 있게 이쪽은 놀이터 이쪽은 스카이비입니다 전부 다 네. 스카이뷰 화면을 전부 다 모아서 또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다음이 어 원격 화면 이게 저희가 그엠 v r 에서 지금 어 CMS에서 이렇게 컨트롤하고 을 있는 거를 전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 바로 띄었네요 요렇게 지금 CMS에 컨트롤하고 을 있는 걸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본들이 한번 움직여 보실게 검색 한번 해 보시겠어요 네, 보시면서 이렇게 멀리서도 전체 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전체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검색 확인할 네? 거라 찍어서 검색 한번 보여요 그 하나면 확대 하면 네, 확대 검색 한번 해보시겠어요? 이렇게 검색을 갖다 바로 하면서 하면서 이렇게 바로 전체 사람들이 볼수 있게 만들어 이렇게 바로바로 해세요. 바로. 네. 이렇게 해 놓고 이게 원격 화면입니다 내리시고요 컨트롤 하고 있는 걸 이렇게 다 같이 볼수 있게 해 놓은 거고 이제 입출차 영상 저희 아파트에 입출차가 여기 좀 많아 가지고 여섯 군데인가요? 여섯 군데 전체를 여기 오른쪽에다가 따로 이렇게 여섯 군데 를 차들이 들어오면은 정방향 나가면은 역방향 이런 식으로 띄울 수 있게 역방향 나가는건 역방향 들어오는 차는 있네요 아, 들어오는 차 정방향 이렇게 해서 보기 쉽게 전체적으로 볼수 있도록 세팅을 하였습니다 자, 이 상태에서 다시 원래 이제 기본 화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전체를 여기서 컨트롤을 갖다가 기본 화면을 누르시면 바로 전체 600대가 넘는 카메라가 이렇게 쫙 이렇게 출력이 되게끔 되어있습니다 이게 엠스톤 NDS에서 다 출력이 되는 영상들입니다 예 이상입니다